자, 오행은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풀로 다시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면 이 상담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다는 거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왔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더이 힘든 데서 탈피할 수 있는 거 업장에서 우리는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것이 우리 상담이 기본 아니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자첫 번째 우리는 운이 나쁜 사람은 개운을 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고 그지? 자 두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집안에 애군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방풍을 해주는 것이다. 세번째는 어떻게? 한해의 위험성을 이렇게 막아가기 위해서. 그제 이거는 호신을 하는 것이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다. 개운 방풍 호신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우리는 소원을 바라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 상담의 뒤에는 항상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다 아니지? 아무 방법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그 다음에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하라 가게 되면 힐링이 필요하다 힐링 이라는 것은 치유다 치유 그제 뭔가 안좋은 것은 고쳐 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귀신붙이으면 귀신 떼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상담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우리가 그럼 천부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가 현실성이 떨어지만 우리는 곤란하다. 우리는 이때까지 과학적인 학문으로 완벽한 이론으로 우리는 풀어갔다는데 너는 답도 없는 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버리면 정말로 고난한거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떤 방법 우리가 이개온이되든 방풍이 되든 힐링이 되든 이거는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 개운을 어떻게 해주겠노? 남이 대신 개운해준다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제? 저래 갔다 몇개 나쁘면 처음부터 해결 다 됐고, 그거 하는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도사가 되든, 도인이 되든, 지가 뭐 도토, 도를 통했든, 상관없이 지가 해줄 건 하나도 없다. 지위나잘 알아야 돼, 그제? 나 잘하는 수밖에 없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해? 자기가 혼자서 할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 옆에 막떼그리로 붙어갖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마지막에 여섯 번째 우리는 행사라는 것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는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것밖에 없지. 대신해서 누구말 때는 아, 자기 조상이, 자기 조상을 누가 넘미 제사 지내주는 그런 게 있겠나. 그거 백날 해봐야 많어. 그지 그리고 자기 눈이 나쁜데 자기가 엄뚠질 해갖고 이 교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리수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자,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갖고 이용을 한 거야. 이? 이것을 갖고 우리는 이용한 거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여기서 탈피를 해야 돼. 여러분만 탈피를 해야 돼. 자, 가보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개운이 되든, 방풍이 되든, 호신이 되든, 소원이 되든, 힐링이 되든, 이런 행사가 되든,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을 몽땅지르가 함께 갖고 다 된다는 거, 이렇게 믿어왔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한보 자. 절에 가갖고, 우리는 맨날 천도제 한다. 이뭐 천도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느냐, 이렇게 한다. 아, 부처님이 생각을 해봐라. 천도제라는 것은,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지? 이 제단은 법공양할 제단. 제사제자가 아니라, 이것은 제사제자지만, 천도제라는 것이 뭐고, 우리가 뭐법공양 한다고 천도제하나? 천도라는 것은, 이? 조상 연가들을 천도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것 쓰면 안 된다. 이, 이 스님들, 이거 이것을 쓰면 틀릴 때 했었고, 틀린 사람들이 그 오갖고, 그위패증을 놔놓고, 어, 제사상 차려놓고, 이짓 하면 되겠나? 그제?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천도제는, 천도제를 하기 이전에 스님이, 부처님인데 내가 오늘 천도제 할 것이니, 내인제좀 힘을 좀 주십시오. 이거다, 이 말이야. 인사야, 인사. 이것을 가지고 넌 집에 가갖고 넌 귀신 천도했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말이 자, 그래서, 천도제. 천도제는 뭐까? 영가를 좋은 데 보내는 것인데, 내 인데 복달라는 거가?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천도제 무엇 뭐 때문에 했노? 음. 아마 뭐 생길 수도 있겠지. 거기야 자기 마음에서 일단 생길 수도 있겠지. 이제 뭐, 들면, 어, 뭐막 가위를 많이 잘아 그거는 이것이 이천 도제가 아니라 이천 도제겠지. 그렇게. 아임말 그거는 뭐 빈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근거할 수 없는 것인데 저천 도제는 우리는 어떻게 말 자체가 아니라는 거다. 선님이 하다 보면 저천도되시는걸 복공량 할 건데, 우리가 만으로 내 그거 하는데, 그렇게 천도가 뭐고? 우리 학문이 되기전에 천도를 했잖아. 천도가 뭘까? 아, 천도지 하면서 천도도 모르면 우리가 말도 안 되잖아. 천도가 뭐예요? 조상을 좋은 곳으로, 그래, 상을상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저 극락왕생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천도제잖아. 천도제인데 내가 먼저 내 인제 복달라고 그런 천도. 도제는 천도제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웃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까지 <웃음> 행거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천도제를, 해마다 천도제 하는 그런 게 어디있노? 그죠 아, 천도 한 사람 천도제 부수면, 어, 이제 다음에 천도 할 필요가 없지. 천도 갔는 거 아는 거 지금 알아갖고, 갔으면 이제 다음부터 안해야 되고, 어, 나, 어. 씨, 그거 완전히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지. <웃음> 그거는 완전히 미친놈들이야, 이야기고. <웃음> <웃음> <웃음> 퇴도를 지한 30년 했으면 귀신들 다 갖고 없지. 그렇게, 얼마나 사꾸난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우리 구단하는가 그제? 그럼 구단은 너희들 분들은 어떻게 하노? 구단은무당들이 조상 부르는 거 아이가? 그치 어, 조상 부르는 것은 천도대가 갚은 거는 부를 수가 없어 그지못 부른다 이 말이야 오지도 않아요 없는데 어떻게 오나 그런데 어쩌게 보면 엄청난 거짓말자들이 많다 무당들이 그래 거짓말 사기치는 게 많은 이유가 어? 처음터다 아, 나중에 그거 하는 거 봐봐 어, 엄마 아버지 가 삼촌 거 아들 거딸거 뭐 죽은 사람들 전 해갖고 막 이만한 보찌니다그지 온갖 사람들 다 있다 그럼 아무도 천도가 안 됐다는 소리다 그제 그럼 천도부지 말라고 하는 맨날 그럼 완전 거짓말이라 100% 거짓말이야 엄마 아버지 자뭐 구다고 조상 부르면 아 이번에는 아버지가 왔다 이전에는 엄마 왔다 할매가 왔다 할아버지 왔다 막, 삼촌이 왔다 해서 이러면그건 100% 거짓말이라 그럼 이때까지 뭐, 한, 귀신들이, 그, 뭐, 남아서 뭐하노? 지금, 천도나 데가가지 좋은데 가지. 그 집에는 어떻게 해서, 한명도 천도가 안 됐노? 그거는 무당들이, 이거, 헛방이다, 이거.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그 그거 또, 무당들이 또할 수도 있어. 귀신이 타고 올라오다 하면, 올게 가지고 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어, 요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거는 천도자고, 뭐, 하고, 다른 거야. 다른 개념이다. 만약이 사람, 이제, 작기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막 또, 달게 갖고, 수사하반달게 갖고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패갖고고는 사람이 있고, 완전 잡을 째갖고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 그제? 그렇게 다르지. 그 얼개가 가사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거 인정해 줄 거나 해줘야 된다. 그니까 이 천도대같이 무식한 짓은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가짜들이 너무, 가짜 무당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이제 문제지. 응? 그러니까, 막, 구신구을 해갖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많아. 막, 공부 안 시키니까. 응. 응. 어, 그, 거있 그래, 있지. <웃음> 뭐, 천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 이말 조선 풀어나놓면 어디 쳤지? 이거 어떻게 쳤하노불어갖고밥 주고 하는 건데. 자, 부적. 우리 제 뒤에, 우리, 응? 어, 우리, 김영희 씨좀알 거다, 그자 아이 부적 갖고 이거 뭐 귀신 다 쫓고 내 행운을 다 줬다 하면 이거 엄매나 좋을까 응? 그렇지? 그런데 그게 한번 물어보자 한번 물어보자 달마 대사가 귀신 붙인 사람인데 밤새도록 쓴 부적을 하나 뭐이만에다 붙이니까 귀신이 탁 도망가더라 요것 때문에 부적이 생긴 거야 응? 그 달마 닮대사가 진짜 붙이든가안붙이든가 그건 모르잖아 그래서 귀신이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 소리 맨날 엎어갖고 뭐하겠노?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 경주, 어? 저, 그 공안에서 어떻게 하얀 백마를 타고 어떻게 나정 옆에 나갔고 알을 타 놨는데 알에서 깨어난 것이 우리 박은 것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걸 믿나? 그지? <웃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거는 우아일 뿐이고 불교에서 만드는 우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번 가, 불교상에 사 가봐라. 이거만 한 묶음에 부적 이거 만한 묶음에 2천원씩3천원씩 한다. 말고 뭐 또? <웃음> 그거 더비싸 아, 2만 개, 2 0 0원 하더라. <웃음> 아, 그렇게 지가 그거 뺏기고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노? 그럼 지나 그 정도 잘하면 지나 그런 거 거짓말지 안 하고 지나 잘돼면 되지. 뭐. 누구? 아 그러니깐 막그그 뭐그 해갖고 지나 잘 대보고 하지 그 거짓말 쫙 하고 해가면서 막뭐 그렇게네 앞으로는 세상이 안 된다 나중에 가면 다막저쪼가리 다 난다 그뭐그큰 사고는 아니고 이제 작은 사고 같은 경우 부정으로 막을 수막맞는가 맞는 가 그냥 막말아좀잘 말아 막그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나 잘대라 해라 막 왜, 내, 테 전화 한 번씩 온다. 하,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어, 부동산, 아, 해놓으면 투자가, 어쩌고 한다. 내, 그러면 전화 오면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어, 니네 예쁘라 <웃음> 넘줄 게 어디 있노? 찌네 해보면 되지. 도저박사님 많이 많이 진짜야? 어, 보져 지하 거지. 뭐, 넘고 말 넘인데 만들어줄 뭐 거냐, 말이야. 그거 미친놈들 아이가. 지하지, 왜 넘어가노? 찌 이름 바꿔갖고. 자, 여기. <웃음> 저, 저 뒤저뒤 하나 있다. 이름 바꿔가, 박아가, 이름 바꿔가고, 겨운하고뭐잘 듣고, 지름 바꿔, 지나 차라지, 말 없. 말라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나? 지나 차라지 말없배으로 왔나? 아무 때는 제가 개명을 해주자. 음. <웃음> <웃음> 우리가 이름은또 해야 될 때가 있어 개명할 때가. 만가면또 필요할 때가 있어. 이. 그 다음에 애들 인데또 놀림감 되는 이름, 성하고 갖다 붙이면 이상한 이름, 애 태어날 때 우리 장명하는, 이런 거 해야지. 하긴 하는데, 어, 운 좋아라고 개명, 근데 힘들어서 개명하고, 우리가 봐라. 국회의원들이 하나, 의사들이 하나, 변호사 판사들이 하나, 뭐, 운동선수가 하나, 공무원들이 하나, 아무도 안 한대. 그런 개명하고 들긴 사람 어디있노 저쪽에 가면 요새는 저 어디고, 서울에 가게 되면 저 어디고, 그, 무역해관그부터 이제 여길 돼갖고, 이쪽이 어떻게, 저봉춘동까지이요서 따라 쭉 가면서, 그, 빌딩 속에 점다 들어있다, 그, 우리나라 개명한 사람들은. 아이고, 씨. 다단계? 그럼, 다단계, 씨. 대한민국 다단계, 그거 다 있다, 뭐. 지금 집합소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냐면, 옛날에, 우리 막, 그든 승명아 있다, 특허 내는 사람. 한 회사가 성명하게 가는 특허를 갖다가 200개나 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가 수리성명학 네? 이거쓸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갖고 막쓴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내특이 나는 지금 제동을 안 그랬어 근데 그래서 1년간 시한부로 내가 주고 있댔다 1년 동안은 쓰게 해 주지만은 내년 말부터는 내 전부 다못 쓰게 한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약한0 0 군데는 걸릴 것 같아. 아, <웃음> 아, 술이 성명하기라는 저걸 못쓰게 하다고요 술이 성명 내 특허잖아. 술이 술이 성명하고 내 특허라 지금 전국에 한0천 군데는 걸릴 거야. 그 인터넷에 보고 있으면 한이층구도이상이 그러면 뭐, 후년년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먹고 생긴다. 그렇게 1년간 시안부로 내가 봐준다 했다. 그래서 내가 오번에 가면 수리, 성명아 이제 강좌해갖고, 인터넷 강좌해갖고, 어, 그거 듣고 너 서라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내년 가을부터는 내가 1년간 시안부 준다 했기 때문에, 1년 뒤부터는 전부 다막 사거리 막, 전부 다 인터넷 속에서 사거리 다없애뿐 옛날에 그런 있지, 무슨 성명학 있지? 무슨 성명학 때문에 온 천하가 시끄러웠다, 그지?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누구말때나 그, 내가 한개 이야기해 줄게. 우리나라 모 대학에 역학 중에서 최고의 그 교수라는 게 K라는 교수가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저 파동 성명학이라고 붙은 거야. 대부분까지 가갖고 탁 해갖고 책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전부 다물리 줬잖아. 지가 치고 나게 되면 얼마나 성명할 지책 전부 다 불사사고 강의도 못 하고 보상 다 해주고다 무섭잖아. 그래갖고 그걸 이제 했기 되면 어떻게 한때는 어떻게 해? 카페에서 수지 승명하고는 또 바꿔놨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색해해 보니까 또 알거든. 그래서 딱 바꿔본 거야. 그다음에 어 승명 성명, 승명하고 이승 승격 성명, 승명하이게뭐 이상해갖고 또 해서 또만 또없버본 거야. 그렇게 지금은 이제 딱 전부 다 폐기해갖고. 강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저게 어메는 무시한거 알겠지? 그래서 그렇죠? 너는뭐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시험부까지 1년 동안 내가 시험부로딱 주놨기 때문에. 어? 아마 오행 성명을 하든지 그거는 제 알아서 할 것이고. 그건 다 걸리, 다 걸리 있다, 그게. 근데 오행은 성명학으로 인정 안 해준다. 자, 그래서, 이 개명하고 되겠나, 이 말이야. 그 지나 잘, 이름 바꿔갖고 지나 부자 다잡고지 말라고 그 다단계판에 그걸 댕기겠노, 이름 바꿔가면서. 그럼 되겠지.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허구냐, 이 말이야. 우리, 내가 목적은 어떻게 정치판에는 내가 못 가지만은, 정치판 더러운 정치판에 내가 갈 수는 없지만은, 저거는 저거가 개조해야 될 거. 지금 나는 어떻게 나는 저거 막 풍지박산 나는 거저거나 나는 좋다. 그러면 뭐가 좀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는 할수 있는 건 뭐고? 역학계를 히트디벼 보는 거야, 그지? 맞지? 거짓말 하는 사람들, 좀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돼. 이건 뭐 사꾸라고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라가 시끄러워서안돼 그럼 각 분야에서 좀 정리를 해야 돼. <웃음> 참,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겠